자, 스가리아스는 음, 내년 초에 좀 지나서 남은 어, 구절이 이스라엘에 관한 구절, 예루살렘에 관한 구절인데, 우리 신년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그런 어떤 어, 시간들을 좀 계속 조금 가질려고 해요. 그때 남은 스가리아스를 우리 같이 좀 보고, 연말에 우리 뭐 부흥회 어, 때도 그랬고, 제게 늘... 이번에도 늘 이렇게 도전 준게양 어, 염소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에, 기도 안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그게 과연 양인가 그게 굉장히 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전도도 아니 우리 교회 보고 전도 안 하려고 착정한 교회 갔다고 막 이렇게 어, 내는 게 그냥 예사로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쟤는 굉장히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더 기도를 정말 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원래 잠깐 하반기에 어, 1천명 조금 쉬고 점프한다고 전도로 강조 안 했더니 당장 강사목사 오셔가지고 때려치시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에 관한 또 부분을 놓고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설교 끝나고 우리 부모사님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최소한 15분 몇 분? 15분. 15분은 개인 기도를 오늘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 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men. a m 시 저는 이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1장을 제가 한한두번 정도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정말 기도가 답이 되도록 하자라는 이제 주제 앞에서 언제나 생각나는 본문이 사무엘하 21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두번 했을지라도 또 우리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고 정말 기도가 답이 될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 그렇게 오늘 또보물을 통해서 저도 도전 받고 여러분도 좀 슥, 예, 그렇게 도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닥치면 나로서는 어떻게 할수 없다 여러분 제 소리 잘 들리죠? 예. 오늘 길을 다딱 이렇게 종결을 가지고, 네. 저도 신기합니다. 이 소리가 야, 나도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 좀 바리톤, 와, 노래 한곡 하고 싶은데, 노래가 안 돼서, <웃음> 와, 제목 소리가 좀 이렇게 너무 좀 날카롭잖아요. 오늘 같은 목소리가 난 너무 좋은데, <웃음> 모르겠어. <웃음>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좀 얼음에 빠지면... <웃음> 인뭐더 이상 어떻게 할수 있겠냐라고 하는 일은 좀 운명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어려움이나 문제에 닥쳐지면 금방 스스로 자기 자신이 뱃길을 들어버리는 항복해버리는 그래서 이제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문제가 있는 곳에는 답이 있다는 다만 우리가 답을 모를 뿐이지 그죠? 답을 모를 뿐이지 그래서 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인생이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느 인가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점은 없어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늘 문제를 풀어가는 여정이 인생이다 아멘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이거 하나 수월하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닥쳐 이게 그냥 인생이다 생각하니까 문제가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 막 어, 너무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되는 아또 오는구나 그럼 또 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너무 늦기 전에 답을 찾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사무엘 하 21장은 다윗 통치 말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21장 1절을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네, 저기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면, 저건 거의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죠, 그죠뭐 우리나라 경우에 여름 한철만 비가 안 온다, 하늘이 닫혔다, 그러면 농작물 다다 들고 엉망 될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3년,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슬, 그죠 그리고 그 우기 때 내리는 그 비. 팔레스타 지역은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큰 강이 없기 때문에 하늘 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내야 할 땅인데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재앙 수준입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살아남기 힘든 형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시대에도 하늘의 문이 닫혀 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이 저주받아 신음하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가 근데 문제가 이제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온다면 우연으로 여기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문제가 또 문제를 또 몰고 오고 계속 꼬리를 이어가지고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려움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때 운명이나 팔자 소관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가면 해결해 주겠지. 그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사무엘라 2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구절이 나오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기간이 3년이나 이어지자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그 말은 다윗이 문제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면 이 답안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자 가나의 혼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누구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왜? 예수님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의논하러 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이용해서 나를 더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답안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을 찾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나 엉뚱한 곳을 찾아가게 되면 더 헷갈리고 더꼬을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 관건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이 한 번은 이 블랙색과의 전투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사울도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지만 하나님이 묵묵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사울이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사건을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보여줍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데 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갔을까 그 배경에는 아, 어쩌면 저기도 답이 있, 있을 수 있다 어쩌면 저기서도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쪽으로 간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만이 답을 갖고 있는 핵심 인물이다 하나님만이 답이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기다리고 또 묻고 기다리고 또 묻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것은 사울에게서서의 답을 찾는 데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망조였습니다. 그게 사울의 실패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구절이 시편에도 여러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환난 중에 이환난의 답이 누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여호와께 아래며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이런 구절이 사무엘라 22장 시편에도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를 들고 누구를 찾아갔다? 하나님을. 찾아갔다 그래자 다윗은 이 기건과 한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은 기건이 일어난 그 해에 아니 바로 하나님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3년이 지나서야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3년 동안 아니 다윗도 뭐 했냐? 이런데 울심이 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아 다윗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아가진 않는구나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다윗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기다려 보자 또비를 주실 거야 기다려 보자 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구석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간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3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죽고 사람들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끔찍한 날란들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았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자연현상이러니 곧 끝나려니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자 사인을 주신다 아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인을 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미련해가지고 그 사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운전해가다 보면 이 도로에는 곳곳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죠 그리고 과속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한 200m, 100m 전에는 이 표지판을 있어요 과속단속 여기는 100km 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그럼에도 카메라를 찍히는 차량이 있어요 분명히 표지판이 있는데도 지금 200m? 단속한다는 표지판이 있는데도 찍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을 보고도 유의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건을 줍니다. 사인을 주는 니다 그런데 그걸 유의하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는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듯이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건이 크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언젠가는 깨닫기는 하겠지만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 참 문제다. 하나님은 다윗이 늦게나마 기도하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셨어요. 그 대응이 뭡니까? 기근이 바로 끝난 겁니다. 다윗은 문제가 종결된 뒤에 아마 조금 일찍 깨달았다며 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질문해야 된다 자, 따라합시다 매 순간, 매 순간. 질문하자. 질문하자 다시 한번 더 시작 사무엘라 21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예. 네. 자 다윗이 하나님께 3년 동안 기근이 있은 이유를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특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재앙이었다는 것. 다윗이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답을 주시오 오래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다. 우리는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하나님에게는 해결할 답안을 갖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랬잖아요 전지전능하다라고 고백 속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 네. 이 사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네. 어. 근데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세세 곡을 다 물을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 패턴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매 순간 매시마다 할렐루야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께 질문하자 아멘, 아멘. 여러분 매 순간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자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밀어난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밀어난 사람. 도움이 필요하면, 뭐, 하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뭐냐? 밀어난 사람. 왜 그럴까요? 똑똑한 자기 머리에 믿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 학문에서는 전문가인데 인생 문제에서는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했다고 인생 문제 잘 해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학문하고 인생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서 자기 께에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은 거죠 자이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질문입니다 다른 질문 그들은 잘 묻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묻는 것이 지혜로운 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성지술래 가보면요 한 번씩 그 유대인의 교육가에서 가이드들이 설명해 주잖아요 유대인 교실은 매 시간마다 시끌벅차하대요 시끌벅 유대인,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유대인 도서관이요 가면 두 사람 세 사람 넷 붙어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그게 유대인 도서관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냐 잘 묻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잘, 지혜로운 사람 요즘 큰 우리가 정말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강의를 마친 뒤에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강의를 잘 들은 사람이니다 그죠?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던 이 바울의 얘기에 귀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죄수 신분으로 바울이 이제 호송되는 그때는 아무도 바울의 얘기에 귀 기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나자 그때까지 무시하던 바울의 얘기에 모두 다 귀를 기울이게 됐죠. 위기가 닥치자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리더로서 그들을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유라굴라는 광풍 속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울은 그 배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리더의 자격입니다. 리더의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대 묻고 어, 하나님께서 이런 사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 우리에게 방향을 주신 것 같다 그 사람이 정말 이제 우리 새날 공동체 리더로 그렇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나 어려움에 봉착했다면 우리 가정에 일어나면 저건 아빠의 일이야 회사에서 일이 생기면 저건 사장의 일이야 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여러분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지혜를 구해보시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시다가 또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사장에게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 남편이 힘들어하면 아내가 또 기도해보시고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 특거나 말거나 여보 이 말씀 한번더 들어봐요 그렇게 막 엇박지르지는 말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그한 사람을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큰 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시간 흘려보내면서 사태 더 악화시키는 것 이건 미련한 거다 어떤 일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며 살자 모든 답안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답을 아신다 할렐루야 이때만 크게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답을 아신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여러분 불쌍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제, 너무 편하거든요. 오늘따라 제 이야기를 더잘 듣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편해요. 자, 따라합시다. 모든, 모든 답안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답을 아신다. 답을 아신다. 아멘. 아멘.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쉽다. 이 명제를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는 쉽다. 자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이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다른 족속과는 달리 이 기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속임수를 썼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기본 족속만은 침멸하지 않고 저들을 살려 두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빌 그 일을 기본 족속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는 그 과정에서 베나민 지파 족속들은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왜 이방 민족이 기본 족속과 화친을 맺냐? 못마땅해요 그러다가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요수아의 그 언약 기브온과 요수아가 맺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의 원인은 베나민 지파인 사울이 여호수의 언약을 파기하고 기브온을 죽인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한후 취한 행동에 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기근이온 것이 기부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어떤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기부원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 7곱 명의 목을 요구한 겁니다 그들은 사울의 고을 기부하에서 일곱 남들을 택해서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청을 바로 들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기근의 원인을 알았다면 그 문제를 푸는 방법도 마땅히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근데 기근의 원인을 알고 난 후에 바로 기부원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서 해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좀 성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 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또 해결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다회에서는 기본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어요 그런데 일곱명의 목을 매달아라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봐요 여쭈어보면 원인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방법까지도 세세하게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 방법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부온의 다윗 다윗 기부온의 요구대로 일곱 명의 남자를 처참하게 죽여 시체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자, 이 중에는 리스바의 아들이 두명 포함되어 있었는데 리스바는 사울의 처비었어요. 이 여인이 이 아들들의 시체를 떠나지 않고 피맺힌 통곡을 하자 온 나라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장되어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고향열조의 묘실로 이장을 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그때까지 다윗가와 사울가에 얽히고 설킨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풀리게 됩니다 자 2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본문이 모든 부분에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임시로 매장되여던 사울과 여나단의 뼈를 고러열조의 묘실로 이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유해를 거둬가지고 안장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기본의 오래 묵은 원한도 일단락되고 사울 왕가와 관련해 꼬여있던 문제도 풀리자 마침내 기근이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걸 운명이라고 여기고 그저 세월을 보내면 안된다. 는왜 그런가를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답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 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 때문에 그러면 답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답조차 도 하나님 어떻게 이 방,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욕기 42장 10절 보세요 시작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와께서 욕의 공정을 돌이키시고 자 눈이 크게 뜨니까 끝나지 않던 욕의 고난이 어느 순간에 해결되었어요 바로 욕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의 마음에 있던 원한을 제거하고 난 뒤였어요 그제야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은 기본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울 왕가와 꼬여있던 악연의 사슬을 풀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을 읽으면 목 기본 사람들이 요구한는일곱에못 따랐다고 해결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그 악인의 사슬 그걸 끊을 때 그때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복잡하게 꼬인 문제라도 해결되려고 하면 아주 극복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해결은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랫동안 징계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헤매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순간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면 시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시다. 여쭙시다. 고통이 목까지 차오를 때야 그때 하나님을 찾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속히 찾아가 여쭙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이제 지나가면서 올한 해도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게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 보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잘안 끊어져? 이 문제가 왜좀 돌파가 안 될까? 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 좀 많이 좀 묶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최근에 여러 사인들을 좀 받으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많은 또 제게도 부분을 깨달아주고 계셔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연말 연초에 여러분 다른 주제 생각하지 말고 기도가 답인데 왜 그러냐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근데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알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3년이 기건이 다윗이 여와께 호간구하자 풀렸잖아요 답을 알게 됐잖아요 요베 공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친구들과 관계를 풀어라 라고 하는 이 어, 사인을 하나님부터 받고 친구들 위해서 용서하고 화해를 풀고 나갈 때요와께서 요베 공경까지 돌이키게 하셨다 정말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그렇게 깨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또 문제를 또 내년에 또 이월시킬겁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내년에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실랍니까? 우린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개인사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사도 여러분 사업장의 일도 우리 교회 일도 전 내년에 좀 재정의 돌파가 막좀 일어나길 정말 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부분에 저는 계속 좀 여쭙고 지금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 좀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원래 가기 전에 묻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시니 그답 가지고 그냥 또내방법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묻고 그러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아멘 또 방법을 묻고 아멘 또 기도하고 또 방법을 더 찾고 또 해보고 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악의 어떤 굴레 어떤 풀리지 않는 돌파가 안 되는 굴레 속에 언제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끊어야 되거든요 다윗시대 3년이 갔다 3년이 갔다 이게 남의 일이 안 남의 일. 올해가 여러분 이3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3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잘 여러분 이게다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본문을. 가슴속에 다 묻으세요. 다 묻고 어. 아, 주님 하나님께 여쭙고 또여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여쭈어서 문제의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큰 지혜는 없습니다. 네. 사울처럼 네?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니까 엉뚱한 곳 찾아가지 말고 어떤 거 기다리지 말고 거기 또 기대지 말고 여러분 그러면 또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또 꼬라박는 거예요, 또 꼬라박는 거. 그래서 이제 올 연말 넘어가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묻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리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고통이 목에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속히 찾아가 여쭙자 또 반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수 있다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배우고 얻고, 문제 답을 얻자! 할렐루야! 문제 답을 얻자는 거예요. 문제 답을 얻고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올 연말 이렇게 가봅시다. 내년에 또, 또, 계속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도 풀리게 되고, 아멘? 왠지 막 기도하고, 여기서 같이 예비하면 막될것 같은데 또 나가면 또, 또안 되잖아. 여기서 막 예배하면 막 목사님 기도해주면 또막다될것 같은데 또 나가면 또 묶여 또 묶이잖아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의 분위기 문제가 아니거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엉뚱한데 답을 찾지 않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어서. 김 목사는 새날교에 아직 돌파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을 믿고. 아멘. 아멘. 문제에 답을 쳐도 없고, 목회에 답을 또 없고, 이 목회 환경이 막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시시각으로 변하니까, 이게 내가 뭐한 20년 새날교회이 목회에 경력 가지고 내가 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여쭙고 또 여쭙고. 또여쭈서 2020년부터 계속 돌파 계속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에도 일어나고 아멘 저는 우리 많은 우리 새날개 사업장에 지금 많이 묵혀있는 걸 제가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그문제 혹시 제 문제입니까? 라고도 질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제 어떤 실제적인 향후 이렇게 또한해 가는게 너무 안타까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알고, 저, 저로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 가지고 오늘 나눴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여러분 엉뚱하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큰 지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어서 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제의 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늦기 전에 아멘 늦기 전에 더 지체하지 말고 여쭙고 또 여쭙고 하나님께 또여쭙서 그래서 문제의 답을 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